안녕하세요 월화신당의 오라 월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1월 이제 마지막 주예요. 네. 이제 1월도 이제 다 가는데 사람들이 음. 이제 새해가 되면 궁금한 음. 게 있잖아요. 음. 올해는 내가 잘 될까? 올해는 뭐 걱정이 없을까? 그렇지. 뭐 이런 게 많잖아요. 음. 그거 많이 물어보죠, 선생님. 되게 많이 물어보지, 뭐 애정부터 시작해서 금전, 직장, 건강, 되게 많이 물어봐. 어... 음. 개인적인 거를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음. 저희가 그래서 오늘 음. 나라의 국운을 한번 여쭤볼게요. 국운. 네, 음. 그래서 과연 올해는 음. 어떤 어떤 일이 있고 음. 어떤 게좀 좋고 어떤 게좀안 좋을까 음.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국운 음. 한번만 봐주세요. 국운. 음. 알았어. 올해 같은 경우는 2023년 개면년 국운을 봤을 때 뭐야 사람과 사람의 소리가 조금 많다. 어, 국민들이 조금 자중을 하고 있는 이런 느낌이다. 많이 참고 있다. 근데 이 소리가 조금 굉장하다. 어떤 게좀 굉장한 거예요? 응, 음, 좀 집회라든지 자기의 각자의 개개인의 소리를 조금 참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분출하는. 음. 막 시끄러워, 막 우당탕탕 막 이런 소리가 들려. 응, 음. 고부시 음, 쪽은 양육으로큰 달에 음. 6월에서 8월 사이? 어, 조금 더러운 것 같아. 음. 어 그리고 음. 또 인명사고 사고도 조금 빈번한 수가 들어온것 같아 인명사고요? 음, 음. 인명사고라면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음. 재해도 있고 음. 화재도 있고 하는데 뭐, 재해가 조금 많아 어. 재해 어떤 좀 재해가 좀 보이세요 선생님? 뭐 무너지든지 뭘해든지 거기서 조금 인명피해가 있다 음. 그러니까는 음. 다 건축하고 건물 퉁땅퉁땅 하는 거 음. 망치질 잘 하란 말이야 시멘트도 잘 바르고 언제가 좀 가장 조심해야 돼요. 저희가 뭐가봄 응. 여름 가을 겨울로 따지면 언제가 가장 조심해야 돼요? 여름. 여름. 응. 네. 2023년 봤을 때 여기 달의 기온으로는 좀 6월에서 8월 사이 이때가 조금 많이 시끄럽다 이러고. 응. 지폐나 뭐 이런 거가 시끄러운 거죠? 응, 응. 시끄러울 거같아 그리고 뭐 코로나는 어차피 벌어진 일이야 그지? 어차피 맞아. 벌어진 일이고 사람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지만 맞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지 어. 어, 또 다른 질병이 보인다 이렇게 보여 그게 코로나급으로 질병이 클까요? 응, 좀 비슷한 수준이야 <웃음> 어, 비슷한 순정에 질병, 질병이 온다 이렇게 보여 그러니까 다들 지금 괜찮을 때 괜찮다고 방심하지 말고 조금 건강을 다스리는 어 그런 걸좀 가졌으면 좋겠어. 음... 맨날 서 있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외양간을 튼튼하게 지으란 말이야. 그리고 그리고 내가 조금 손목을 받았다 꿈을 꿨는데 해수면이 조금 상승해. 그 해수면. 해수면, 어 수면이 조금 상승해서 조금 잠기는 형국이 있다. 그런데 크게 이렇게 막 덮지는 않아, 덮어지지는 않는데 조금 이렇게 잠기는 정도. 해수면이 조금 상승을 한다, 요런게 보여. 아, 그래요? 응응. 음, 음. 그 하면은 뭐가 좀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그렇지 안 좋은 거지. 왜냐면면못 어,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집이 있고 뭐 그런데 그런 거 조금 수에 피해 없이 조금 단도리를 잘 했으면 좋겠어. 특히 저기 뭐야 남쪽 나라 바닷가 쪽에 사는 사람들 저기 밑지방 그쪽 지방에 조금 단도리를 조금 했으면 좋겠어. 응응. 음, 음. 결코 짠물이 들어오면 은 좋지 않아. 아니 음. 그러면은. 안 좋은 거가 너무 많네요. 응. 했냐, 했냐. 아, 그래서 했냐. 어 왜냐면 어차피 진짜 국민들이 행복해야 나라도 행복한 거고 네. 나랏밥 먹는 양반들이 일을 잘 해내야 어, 편안하고 조금 안정적인 건데 네. 알잖아뭐 싶어 열이면 열다 힘들어 세금 때문에 힘들고 네. 어, 자기네들 돈 어, 검은 돈 빼내려고 뭐 세금을 뒤지고 네. 힘든 사람 더 힘들고. 네. 이번에도 불났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가 불은 진짜 배제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응. 이게 매년 이게 불라고 건물 무너지고. 응. 그거는 되게 조금 빈번할 것 같아. 음, 어... 응. 그럴 어, 것 같아. 그렇게 빈번하고. 응. 그 아니 근데 이게 그러면 이번 년에도 이게 다가 아니야. 이게 초록색깔이 나쁜 기거든. 어, 어, 이게 다가 아니야. 초록색깔 응. 어떤 의미냐? 초록색깔 좀안 좋은 기운 이게 오반기라는 게 네. 조금 많은 의미를 두고 있어 어떤 거를 내가 소원하고 빌고 뽑느냐에 틀리긴 한데 네. 이렇게 운기 쪽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거야 선생님이 운기를 생각하고 보면 안되 응응응 안 좋은 거야 응 좋은, 음. 좋은 게 없네요 그러면 음. 좋은 건 없어요 선생님 좋은 거 내가 좋은 건 없지만 한마디는 할게 어.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개개인의 다 삶이지 그지 이렇게 밥 먹고 사는 거 일하고 바쁜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의 일에 관여를 하고 정치에 대해 관심이 있겠어 어 뉴스 본 사람들은 시간에 대해서 진짜 뉴스나 챙겨 보지 그지 진짜 웃고 사는 사람들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지금 괜찮다고 마스크 뭐 해제 소식 이게 다가 아니니까 는 항상 염두를 해두고 내가 살 밥그릇 내가 먹을 거 내가 입을 거내 가족 그 소확행의 소싸움을 챙기면서 그렇게 좀 단단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어, 맞잖아 나라가 시끄러운들 뭐해 나라가 좋은 뭐해 내 집안이 가난하고 내가 돈이 없고 내 입에 풀지를 못하는데 나라가 좋은 뭐하냐고 어, 그럼 국가가 조금 지원을 해줘서 조금 그런 것도 좀 관리를 하고 이번에 그 뭐야 불렀잖아 어. 제가 그때 라방할 때 부익부 비닉빈 이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네, 네. 진짜 힘든 사람은 더 힘들어지고 음. 사는 놈도 산다고 그러니까 그걸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어 코로나 때문에 사실 금전이 되게 음. 안 좋아졌는데 음. 그럼 계속 이거를 이 상태가 유지가 좀몇년더 되는 거네요 어한 2, 3년은 더 끌고 가야 될것 같아 그래서 이거 회복을 위해서 경제 회복을 위해서 조금 노력을 기울여야 될것 같고 이거 노력을 조금 나가고 오는 거를 조금 관리를 잘해야 될것 같아 그리고 또 코로나라고 다안 좋다고 할수 없는 것이 봐봐 내가 만약에 PD 삼촌이 마스크 공장을 해 근데 나한테 돈을 빌렸어 내가 돈못 갚으니까 내 마스크 공장을 넘겨줄게 근데 난안 받았어 코로나가 터졌어 대박이 났어 아 그때 받을 걸돈 대신 이런 거야 삶이 그냥 운칠기 삶이야. 이런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 거네요. 그냥. 응. 근데 올해 너무 안타깝다 이게 너무 안 좋은 일. 응, 조금 것 이렇게 무너진 형국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올라서 회복될 때까지는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을 해서 그게 모아 모아 이렇게 나라를 살리는 그런 게 많았으면 좋겠어. 아이고, 어, 그거 진짜... 유입도 많이 될것 같아. 해외 사람이 유입된다든지 뭐 그런 게 조금 있을 것 같아. 아... 유입이, 응, 좀, 응, 응. 유입이, 뭐, 어떤 식으로 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인원수에 대한, 어, 유입. 음. 뭐, 이민이라든지, 요런 거 조금. 그래서 조금 그걸 겪고, 우리나라가 결코 조금 빈민한 나라에 비해서, 음. 어, 살기 좋다는 거를 조금 알려지는 계기도 있을 것 같아. 음. 응. 했습니다. 뭐 올해 그래도 좀잘되좀어요 그럼요, 항상 나라를 위해서 빌고 그래야 또 사람들이 잘 되는 거고 국민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 거지 국민 없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각자의 달, 자리에서 이 국면을 조금 인지를하고 간다면은 어, 그 자리에서 빛날 일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다들 화이팅 하시고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힘내서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올해 그러면은 뭐좀 어떤 걸좀빌르셨어요뭐 올해 내가 어떻게 좀 되고 뭔가 좀 그런 거 새해도 뭐 그런 거 비시는요? 나나 솔직히 말해도 돼? 네. 나펜 많이 만들기. <웃음> 어, 유튜브 활동 <웃음> 이제 시작한지 어, 이제. 세, 두, 달, 두 달. 어두 달, 됐지. 달 그러니까는 되게 소통 많이 해서 이렇게 어, 내 내면과 외면을. 어 여러분들과 함께 다져가는 시절 나도 새로워 어, 나도 새롭지 네. 처음 시작했으니까 재밌는데요. 그래서 어 재밌어 <웃음> 어 근데 나만 재밌으면 안될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더 노력하고 재밌게 소통하는 한해가 됐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